전어는 얼마씩이에요?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이건 얼마예요? 5마리 5마리 5마리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을 찾은 곳은 통영에 있는 서호시장을 찾았습니다 방문일은 9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6시 입니다 이 서호시장의 특징은 새벽에 문을 열어서 오전에 문을 닫는 그런 시장이고요 통영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시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 구경 바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지금 저렇게 해서 바구니에 들어있는 게 이제 5,000원씩인 거예요. 정갱이 들이거든요. 대부분 저렇게 담겨 있으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보통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이다. 좀내다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뭐뭐 했다라고 하니까 뭐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학꽁치 그러니까 있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5,000원에 판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씩이에요? 이거 5,000원 네. 그 이제 전어가 있는데, 전어가 손바닥만큼 이제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식당에서 이제 저번에 올렸던 그 식당에서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기름진 입니다.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2만원어치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제 몇 마리인지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전어는 얼마씩이에요? 전어가 굉장히 요새 좀 비싼 편이에요. 가격대가. 그리고 이제, 그, 화어시장에서는 보통 거기서 또, 키로에 뭐, 3만원. 여기랑 가격은 비슷합니다. 네, 지금 2만원에 10마리 줬거든요. 그래서, 이, 화어시장보다는 요거는 좀 가격이 더, 어 저렴한 것 같이 보여요. 이거 네, 이제, 양태인데, 제가 이제 양태 그 영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먹나 했더니 전부 다 이렇게 토막 쳐서 탕으로 끓여서 드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자리돔이에요. 요거 이제 한 바구니, 요것도 이제 5천원씩 판매하셨어요. <목소리> 여기 특징이 이제 키로에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최소 단위가 키로가 아니라 그냥 만원어치 얼마어치 이렇게 주실 수있으시더라고요으 아닌데 네, 이거 뭐예요 저거 김치에 넣어 저희집에서는 이것 그 김치에다가 넣어서 어, 김장을 합니다 이건 얼마씩이에요? 5,000원 5,000원? 홍합살이 굉장히 굵어요 네, 지금 이제 왼쪽거 작은거 5,000원, 큰거는 10,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네, 멸치도 5,000원 여기도 도망갔어 여기 밑에도 여기부터 여기네, 감사합니다 네, 문어가 자꾸 도망간대요 어머니 전원 어떻게 파세요? 네. 네. 네. <웃음> 어. 예. 필요가 많아. 필요가 많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생선들이 이제 겨울만큼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좀더 쌀쌀해져야, 아, 좀 다양하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겨울에 가면 이제 금태 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이제 금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이제 멸치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손질하고 계시는 멸치도 네, 생멸치예요. 예. 요 <목소리> 예, 우리가 잡아니다무기라 이걸 물4이 박군이 이거 사주소. 굉장히 탐이 났어요. 아주 다양한 물고기가 들어 있었고요. 얼마씩이에요 42만 아, 원만 아, 주만 원. 여권이 맞았으면 바로 구매했을 텐데 제가 일정상 구매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거 이제 다음에 가면 꼭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오세요. 장어도 좋고요. 여기 위치가 아까 들어왔었던 곳에 이제 반대편 정도 돼요. 여기는 이제 1번 입구고요. 그러니까 여, 서울시장이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따라서 이제 그 상점들이 조금 달라요. 스타일들이. 지금 이쪽에는 이제 주로 점포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처음에 들어갔 이제 난전이 있었고, 여기 이제 점포가 있는 곳이고, 여기도 좀 다양한 어종들이 좀더 많아요. 전어, 방어, 제빵어, 강담돔, 광어, 감성돔, 좀 다양하게 물고기들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좀난전하고좀 다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직접 잡아서 온 그런 물고기도도 판매를 하시고요. 어종이 네, 좀 다양하게 있죠. 여기 보이는 건 숭어하고 제빵어입니다. 산쪽에서는 또 장어도 손질하고 계시고요. 네 위판장에도 없는 무늬 오징어가 보이더라고요이거 조금 잘잘해 보였고요. 얼마 치주세요? 라고 하면 주시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이렇게 신경들이 다 아니에요? 움직입니다. 문이 오종어 다섯 마리, 삼만 오천 원인데, 크기도 괜찮죠. 저 정도 가격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격이 점포마다 아, 비슷비슷했어요. 그리고 보리새우는 제 기준에서는 막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보리새우는 얼마씩 판매하세요? 7천 원이요. 노량진 수산생에서 한 마리 6천 원 판매하거든요. 감한마리6원 네, 감상둥처한 마리에 6만 5천 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좀 비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공치고는 몽땅 2만 원. 이렇게 손질해 놓은 것은 이제 만원씩 판매 하신 거예요 서울시장 이용하실 때 주차장 궁금하시죠 이제 근처에 농협 유료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다음편 네, 통영의 양식장 예고편 영상이 나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